네 이번 시간에는 어, 저번에 만든 이 상자를 이용해서 어, 마지막 렌더링샷까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렌더링샷을 찍기 전에 이 상자의 이밑 바닥 부분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 A 를 눌러서 보시면 어, 메시에 서클이 있는데요. 어, 이번엔 원형 어, 원형 바닥 부분을 만들어줄 것인데요 어, 지금 커서가 어, 자물쇠 위치에 있어가지고 어, 이상한 위치에 만들어졌는데요 어, 이 경우 Alt-G를 입력하면 네, 위치를 0,0 어, 값으로 이렇게 맞춰줄 수 있으니까 Alt-G로 위치를 초기화 해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적당히 스케일을 어, 크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바로 Edit 모드 들어가서 F 누르시면 이렇게 면을 간단하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네, 프론트뷰에서 혹시 이 박스, 이 박스가 밑면이 바닥에 안다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 밑바닥에도 색을 적당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테리얼 만들어서 이름 바꿔주시고요. 적당히 좀 어두운 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살짝 색을 섞어주면 더 보기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렌더링을 하기 전에 이 박스 윗부분을 좀 오픈을 해줄 건데요 오픈을 해 주기 전에 이 윗부분을 합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J를 입력하면 자, 아웃라이너 상에서 방금 3개였던 이 메시들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동이나 회전을 할 때도 다 함께, 어, 이동을 하게 되고요. 자, 회전을 해줄 건데, 지금 회전하시면 이 가운데, 중, 이 가운데가 중심점이어서, 네, 회전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디트 모드에서, 자, 이 뒷부분, 이 뒷부분을 선택을 해서 커서를 옮겨 줄 건데요. 자, Shift S 입력해서 네, 커서 투 셀렉티드를 눌러 주시면 간단하게 이 뒤에 중앙으로 어, 커서를 옮겨 줄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중심점을 옮겨서 어, 하시면 이게 회전을 쉽게 해줄수 있지만요. 중심점을 안 옮기고 이 3D 커서를 중심으로 회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기 위에 그건 체인 모양인데요. 자, 이게 체인 모양을 말고 이 3D 커서로 바꿔주시면, 자, 이 피버 포인트가 네, 3D 커서로 바뀌어서, 네, 이렇게 커서를 중심으로 회전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활짝 열거나 적당히 열어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상자를 좀 오픈을 해줬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라이트를 설치하고 카메라도 설치해서 렌더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메라부터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도 Shift에 눌러서 이 Add 탭에 있는데요 밑에 이 카메라 눌러주시면 네, 카메라가 지금 생성이 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3D 커서 위치에 생성이 돼 가지고 a l t G, Alt R 누르시면 Rotation과 이 위치값이 초기화가 됩니다 자 카메라 뷰는 키패드 0번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지금 위치가 네, 이상한데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인 걸볼수 있습니다 네,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어, 위치를 좀 잡아 주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이렇게 잡으면 어, 조금 귀찮겠죠 네, 그래서 카메라를 내가 화면을 움직이는 대로 어, 카메라도 같이 따라오는 옵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N 키를 눌러서 다시 어, 이 오른쪽 탭에서 뷰 탭에 들어가시면 여기 락터 3D 컨서가아 카메라 투 뷰가 있는데요 이 카메라 투 뷰를 체크해 주시면 자 이제 다시 0번 눌러서 이 카메라 뷰에서 어, 화면을 그냥 회전을 해 보시면 어, 카메라도 같이 따라 오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확대 축소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적당히 어, 괜찮은 뷰를 한번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확대 축소 할때 카메라도 같이 움직여서 정작 지금 이 화면은 확대하기가 좀 힘든데요 어, 이럴 때는 그냥 카메라 투 뷰를 꺼준 다음에 확대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카메라 투뷰킨 다음에 어, 좀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절 을다 했으면, 오른쪽에 보시면, 카메라가 선택된 상태라면, 여기 카메라 프로퍼티가 생겨있는 거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뭐, 퍼스펙티브를 켜주거나 꺼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퍼스펙티브로 할 거고요. 밑에 이 포컬 랭스도 조절을 해주시면, 이 왜곡 값을 좀 바꿔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한이 정도로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는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자, 카메라를 이제 다 옮겼으면 카메라 투 뷰를 어,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라이트를 추가할 건데요.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add 탭에 다 있습니다. 자, 여기 라이트가 있죠? 자, 라이트에 보시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마테리얼 프리뷰에서는 어, 라이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렌더 프리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꾸면 바로 이 라이트가 적용된 걸볼수 있는데요. 네, 포인트 라이트는 말 그대로 이렇게 포인트를 밝혀줄 때 쓰는 라이트고요. 자선 라이트는 이렇게 말 그대로 태양. 네 모든 부분을 이렇게 밝혀준다고 <웃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팟라이트 뭐 무대장 같은 데 가서 뭐 스팟라이트라고 어, 하잖아요. 어, 그런 라이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팟 스팟라이트는 이렇게 밝게 한 부분을 어, 비춰주는 아, 그런 라이트입니다. 자 그리고 에리어 라이트는 어, 이렇게 그림자가 부드럽게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 넓은 범위를 에리어를 네, 이렇게 밝혀주고요. 어, 부드러운 그림자 때문에 어, 많이 쓰이는 라이트입니다. 네, 이번에 쓰일 라이트도 이 에리어 라이트고요. 어, 여기 라이트 프로버티에 보시면 어, 컬러도 바꿔줄 수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의 이 파워 세기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적당히 한번 준 다음에 얘네도 이제 마찬가지로 네, 트랜스폼 창에 보시면 이렇게 값들이 다 있는데요 조기화를 해주실 수 있고요 적당히 Z축으로 올려서 이제 회전을 한번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이 카메라 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렌더링 샷은 어, 이만큼 나오니까 굳이 이 전체를 볼 필요는 없겠죠 자, 지금 이 3D 커서를 중심으로 어, 이동하는 것을 켜놨고요 이때이 축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커서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3D 커서가 중심이 아니면, 예를 들어 맨 처음 기본 미디엄 포인트면 이렇게 라이트를 중심으로 회전을 해줄 수가 있겠죠. 네, 일단은 3D 커서 중심으로 한번 라이트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도 회전을 메쉬와 똑같이 수치를 입력해서 이렇게 회전을 해줄 수 있고요. 어, 뭐 X랑 Y축으로 뭐한 45도씩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Z축으로도 이렇게 회전을 해보시면 어, 이런식으로 라이트를 회전시켜 줄수있고요 그림자가 지는 것을 어, 좀 주의 깊게 보면서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절을 할때 회전키를 누르고 축을 한번 입력이 아니라 이렇게 두번 누르면 그 틀어진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네, 이것도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좀 라이트를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라이트도 하나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포인트 라이트는 한 이쯤에 줄 건데 이 h 프트 우클릭을 하면 이 3D 커서 위치를 어, 가볍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포인트 라이트를 하나 생성해 주시면 그 위치에 바로 만들어줄 수 있고요 어, 포인트 라이트 같은 경우 한 파워 5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색도 바꿔주시고요 포인트 라이트니까 어, 살짝 다른 색을 넣어주면 포인트 느낌이 좀더 부각이 될수 있겠네요 또한 이 메탈릭 값이 들어가 있어서 이 라이트 영향을 이렇게 잘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포인트 라이트 이 수치들 보시면 레디어스 어, 값이 있는데요. 네, 이 값을 이렇게 늘려주시면 뭔가 범위가 늘어나는데 이 라이트가 살짝 좀 퍼져가지고 좀더 부드러워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좀더 괜찮게 라이트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그 다음에 어, 라이트를 이런 식으로 줬으면 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색도 바꾸고 어, 강도도 좀 바꿔주시면 되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 배경색이 지금 회색인데요 이 배경색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지구본 모양이 있는데요 여기를 누르시면 이 백그라운드 이 배경색을 바꿔줄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네, 컬러를 한번 바꿔보시면 이렇게 배경색이 바뀌는데요. 네, 이렇게 배경색이 바뀌면 이 오브젝트에도 영향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적당히 원한 색 해주시면 되고요. 이 밑에 스트렝스를 올려보시면 이 밝기도 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1값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렌더링을 하는 방법은 어, F12키를 그냥 누르시면 되는데요 어, 지금도 뭐 그냥 렌더링 하면 이렇게 되긴 하지만 어, 지금 이 렌더 세팅에 가보시면 렌더 엔진이 에비입니다 근데 제가 쓸 것은 이 사이클 렌더고요 먼저 어, 세팅을 좀 해줘야 됩니다 네, 에디트 프리퍼런스 창에 들어가서 어, 보시면 이 시스템에 이 사이클 렌더 디바이스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원래는 논으로 되어 있을 텐데 CUDA나 어, 옵틱스 어, 뭐 둘중 하나 아무거나 선택해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밑에 보시면 그래픽카드나 CPU가 나올 수 있는데요 네, 뭐 그래픽카드 체크해서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뭐두개 체크해서 더 빠르면 뭐두개 체크해 주셔도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렌더 엔진을 사이클로 바꿔 보시면 어, 여기 밑에 디바이스가 있는데요 디바이스가 혹시 CPU로 되어 있다면 GPU 컴퓨터로 바꿔주신 게 좋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뷰포트를 보시면 네, 이렇게 살짝 뭔가 달라진 걸볼수 있는데요 자 다시 앱이 렌더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자 사이클 렌더러는 어, 레이트래싱 기술을 써 가지고 좀더 현실적으로 이 반사되는 어, 라이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은 좀 간단하게 세팅을 해 놔서 별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긴 합니다 네 아무튼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F12키를 눌러서 렌더를 해보시면 전보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는데요. 어, 일단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렌더샷이 나왔고요. 어, 근데 어, 자세히 보시면 뭐 이런데 이렇게 노이즈가 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자, 이 부분은 뭐 해상도가 떨어져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요. 뭐 그럴 때는 여기 렌더 보시면 샘플링 값이 있는데요 이 렌더에 샘플링 값을 올려주면 네, 품질을 좀더 올려 주실 수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 출력 출력 프로퍼티도 있는데요 여기서 해상도를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상도도 바꿔줄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이런 노이즈를 줄여주는 필터도 적용해 줄 건데요 여기 보시면 Denoising Data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를 체크해 주시고요 얘를 체크해도 바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자 위쪽 레이아웃 컴포지팅을 눌러주시면요 네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기서 Use 노드를 체크를 한번 해야 이렇게 노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노드 가운데에다가 방금 체크했던 Denoise 필터를 추가할 건데요 자 Shift A를 누르면 어, 이렇게 Add 탭이 뜨고요 여기서 Search를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여기 Search에 Denoise를 검색하거나 아니면 자 이번에 추가할 필터 필터에서 Denoise를 네, 클릭해서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놔주시면 자동으로 노드가 연결이 됩니다 또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Search 창에서 Denoise를 검색해도 똑같이 이렇게 추가를 해줄수 있습니다 자, 이 디노이즈에 이 디노이징 노말과 디노이징 알베도를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요. 다시 렌더링을 해 보시면 일단 렌더링 될 때는 어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노이즈가 껴 있고요. 다만 이 마지막에 이 디노이징 필터가 적용이 돼서 방금 그 점들이 사라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노이즈도 제거를 해줬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 박스 모델링부터 렌더링까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만드신 후에도 뭐 예를 들어 색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좀 바꿔줄 수 있는 거고요 또한 모델링이 좀 마음에 안 드시면 모델링 같은 경우도 좀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 밑에 부분을 다 잡아서 어, 이 프로포시어널 에디트란걸 켜서 어, 단축키는 영어 5고요 이걸 킨 상태에서 뭐 스케일이나 뭘 하든 어, 약간 이 회색 원이 생기는데요. 어, 이거를 스크롤 업다운 하시면 범위를 넓히거나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스케일 해보시면 네, 밑에만 잡고 있지만 이렇게 영향을 세원 안에서 다 받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3D 커서를 중심으로 어, 스케일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언 포인트로 다시 바꿔줬고요. 네, 스케일을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범위가 너무 넓어서 살짝 줄여줬고요. 네, 이런 식으로 어, 살짝 디폼을 주면 어, 좀더 재밌는 형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또한 이 랜더뷰에서 이렇게 화면을 회전하면 계속 노이즈가 잠깐씩 껴가지고 보기 좀 불편할 수 있는데요. 자, 마테리얼 프리뷰에서 이 에비랜더와 똑같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 신라이트와 씬월드가 있는데요. 이두개다 체크를 해주시면, 네, 에비랜더에서 볼 때와 뭐 다를 거 없는 화면 상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렌더하기 전에 미리 보기 할땐렌더에서 보시면 되고요 평소에 마테리얼 프리뷰에서 이렇게 뭐, 라이트와 월드를 껐다 키면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좀더 편하게 작업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제가 이 상자 안에다 뭐 아무것도 안 넣어놨는데요. 뭐 보석 같은 걸 만들어서 어 좀더 데코레이션을 해줄 수도 있겠죠. 뭐 보석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뭐, 실린더를 만들어서 이 윗면과 아랫면을 머지를 어, 해줘서 만들건데요. 일단 가운데 루프를 두개 만들어준 다음에 윗면을 머지 M 눌러서 머지 S 센터 밑면을 똑같이 머지를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적당히 스케일링을 조절을 해주시면 네, 뭐, 자수정 같은 느낌으로다가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뭐 보석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줄수 있는데요. 뭐 적당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는 이제 시프트 뭐 D로 복사해서 만드셔도 되지만 Alt D로 복사를 하시면 이 링크 복사라는 것이 돼서 어, 에디트를 할때 이렇게 한꺼번에 편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 또한 이 마테리얼을 적용해도 어, 같은 마테리얼 공유해서 나중에 좀더 편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서 네, 카메라 뷰에서 봤을 때잘 보이도록 복사를 해서 배치를 해 주시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색을 넣어서 해서 스케일링과 회전을 이용해서 이렇게 채워주셔서 데코레이션을 하면 어, 좀더 재밌는 어, 박스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깜빡할 뻔 했는데요 어 여기 플랜 이 그라운드에 러프니스 값을 주면 이 상자를 좀 바닥에서 비춰줄 수 있습니다 자이 바닥에 마테리얼에서 네 레퍼니스 값을 0으로 해보시면 어, 여기 상자가 어, 비추고 있는데요 지금 라이트가 비춘는것 밖에 잘안 보이네요 렌더에서 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밑에 반사가 돼서 좀 비춰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어, 좀더 보기 좋을 수도 있으니까 어, 이렇게 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점이 있다면 어, 여기 어, 이 포인트 라이트도 이런식으로 지금 보이는 것을 볼수있는데이 부분을 좀 안보이게 이동을 해주는게 아무래도 어, 좀더 좋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네, 상자 모델링부터 렌더샷 까지 하는 법을 한번 알아봤고요 어,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